자, 여기 보면은, l o 판 ASB가 나와있을거에요. 내기는 네, 이거죠. 이거 자, 이게 여기까지 목적어야, 목적어. l o 판의 목적어. 여기 나와있는 이전시사를조심하자는거 보충적 국어. 에지가 붙어서 나오는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네. 구매해주죠. 끝. l o 판 ASB. 자, regard ASB. 여러분들 알고있는 것들만 해도, 될 거야 이 자리에 어, 뭐 씨도 되고 뷰도 되고 뭐 카운트도 되고 홀도 드 되고 테이크도 되고 더럽게 많다 이렇게 막 홀도 있고 팀커업도 있고 어 팀커업도 있고 리라드도 있고 그다음에 컨시더도 있고 그렇 끝없이 나오죠 A를 둘라 여기다 맞죠 그래서 시민권의 행사를 뭘로 가져왔다는 얘기야 개인의 핵심 핵심으로 관여한다. 뭐에 대한 핵심이야? 참여. 어디 참여? 지역사회 참여. 그 다음에는 문화 의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웹사이트를 필터링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웹사이트를 얘가 이제 주어로 쓰였는데 어 이게 이따금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 동사를 뭐라 하냐면 프리벤트가 나왔어. 이 프리벤트가 타동사로 쓰여서 이게 목적까지 취해서 목적은 뒤에 오는 보충쪽 가오야. 그게 정명구란 말이야. 요 프롬이 이 끄는 전명구. 그죠여기를 이제 B라고 본다면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프리벤트 대신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탑도 있고, 히동사도 있다. 물론 힌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밴도 있어요. 뭐리스트 c 트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이. 야, 실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인닝 그대로, 인닝 그대로, 인닝 그대로. 여기 또 나왔네, 왜? C A H B가 또 그냥. 근데 네, 실제 세계를 인닝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 History reminds.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분명히 있는데 A가 목적어로 나왔는데 뒤에 O V 와 보충적 부가 나와 있다. 나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는 뜻을 적어볼게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이라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생각나게 한다고 바꿔도 돼 A에게 B를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앞에 무생물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는 A에게 B를 상기시킨다라는 의미는 A를 보면 주어를 보면 A는 B가 생각나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 오케이 히 스토리의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어 뭘사기시킨다 어, 비슷한, 비슷한 뭔가를 사기시킨다 어떤 비슷한 뭔가냐면, 위치부터 관계된 문장도 여기까지 나왔고, 얘가 결국은 얘를 수식할 거 아니야. 선행서가 썸띵이니까. 나에게 몇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비슷한 뭔가를 생각나게 그죠? 오케이. 자, 됐고. 아까처럼 물증으로 봐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뭐가 생각나? 뭔가가 생각나? 비슷한 뭔가가 생각나? 몇년 전에 나한테 일어났던 뭔가가 생각나? 됐지? Okay.